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게 깻순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좀 받아서요 좀 담궈 놓겠습니다 농약에 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물에다가 좀 담궈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깻순으로 깨잎김치 담아 보겠습니다 그 10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씻어 주면 돼요 두 번만 헹궈 주겠습니다 다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좀 뺐고요 어, 여기다 이제 소금물 넣고 삭히겠습니다 이대로 김치를 담으면 생깻잎김치 또 소금물에 삭혀서 담으면 또 삭힌 깻잎 김치 됩니다 물은 제가 요 500ml컵으로 10개 했고요 물에 한 0.5%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물 요걸로 10개 했으면 굵은 소금을요 반컵 근데 반컵하면 0.5% 정도의 소금을 넣고요 네. 이거는 금방 진짜 소금물 탄 다음에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아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소금물 아닙니다 좀 짭니다 여기다가 자. 여기 깻잎에도 제가 씻었기 때문에 이 속에도 물이 많이 묻었거든요 이 상태로 담궈 놓겠습니다 이정도로 넣고 이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뚜껑을 덮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담겨있거든요. 이대로 지금 저희 집 온도가 지금 낮에는 많이 더운 때입니다. 이렇게 더우면 빨리 잤거든요. 이대로 그냥 주방에다 놔두겠습니다. 이틀 정도 담궈 놓으니까 이게 색이 이렇게 이제는 김치 담으면 되거든요. 이게 소금 물 속에 잠겨있으면은 잘 괜찮은데 소금 물 위로 떠있는 그 잎이나 줄기 같은 거는 좀 물러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에 꼭 잠겨서 이렇게 섞히 놓으면 됩니다. 이 정도, 자이 정도 노렇게 변하면 이제 씻어서 김치 담아 드시면 돼요. 깨끗하게 몇번 헹궈주겠습니다. 한번 끓여서 하시면 은좀 부드러워지고 소금물도 빠집니다. 소금기를 좀 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한... 한시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소금물이 빠집니다. 그러면 깨끗하게 헹궈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다 헹궜으면 이제 이렇게 꼭 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이제 김치 담으면 됩니다. 이번에 양념을 좀해 보겠습니다. 대파 한뿌리 잘게 썰어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당근 반개만 썰어 주겠습니다. 당근 같은 거 채썰어서 좀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에 씹는 맛이 괜찮습니다. 여기는 채가 곱지 않아도 됩니다. 약간 굵게 썰어도 괜찮습니다. 고춧가루를요, 두 컵을 넣겠습니다. 180ml 되는 요 종이컵으로 두 컵입니다. 진간장입니다. 90ml이고요. 액젓도 똑같습니다. 반 종이컵이고요. 90ml입니다. 올리고당이나 물엿, 이렇게 단만 내는 거, 한 종이컵 넣겠습니다. 아, 여 다진마늘입니다. 믹서기다 갈았거든요 이거 한컵 넣겠습니다 자, 여기다가 삭혀진 깻잎을 넣겠습니다 약간 짭짤하게 해서 밑반찬으로 좀 오래오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념을 했습니다 다 섞었으면 통깨를 좀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꾹 눌러서 공기가 안 들어 안 떠로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. 한장 한장 바르지 않고 그냥 막 담아서 막칠수 있는 그런 게느낌이